누나는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냐면 여기 아래 샴푸로 거의 거티하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웃음>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데 혹시 원래 통트 앞에는 퀴지가있었야요 그쵸 아무래도 부시라없 <웃음> 쓰면 지날 건데 <웃음> 안녕하십니까? 김공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집을 찾아왔을까요? 바로 올해 리플의 막내 영둥시 씨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영둥시 씨의 집은 정말 판타스틱할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공연 개단에 있는데요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누구를 오실까요? <웃음> 방이 두 개인데 네, 그집 중에 네. 한 집이 없는 시집이니까 한번찾아 가서 물어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준씨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 소리가 왜 나는 거예요? 배터리 <웃음> 배터리 아끼려고 이제 일부러 하나씩 갈고 있어요 어? 그렇게 <웃음> 돼요? <웃음> 네 <웃음> 그런 사람 처음 봐요 자, 영동씨 만났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공룡에 빨래대가 있어요. 아,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웃음> 제가 또 팬티가 나온지아요 네, 이제 앞에 또 대문이 있기 때문에 아.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뭐몇 방에 서시는 분들 아예 팬티 아, 팬티 없나? 하면서 들어오면 어떻해요 급하시면 써서 쓰시라고 해야죠, 뭐. <웃음> 아, 니 말씀은 드려놨어요, 여기 쓰겠다 아. 주인분한테도 말씀 드려놨고. 아, 그럼 뭐 문제가 없죠. 그러면 한번 이 집을 제가 둘러보기 전에 영동씨가 한번 영동씨의 집 컨셉 그리고 뭐몇 평인지 방이 몇 개인지 이런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집은 약 7평, 8평 정도 되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이렇게 주방이 따로 있고 제 방이, 개인 개인 방이 또 따로 이렇게 나눠져 나뉘, 있는 방이고요. 화장실도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죠? 여기는 이제 되게 싸요. 5 0 0에2 0입니다네박사 월세. 월세가 20만이 신기하시죠? 더뭐 신기합니다. 여기가 서울, 성북구, 기름동. 네 서울, 성북구, 기름동인데 이집 한번 불러봅시다. 자 들어오시면요 현관이 있어요 현관에 이제 신발장이랑 신발이 있어요 그리고 신발장은 옵션이죠? 네 얘는 옵션이구요 이 친구는 이제 따로 구했습니다 모자가 엄청 많아요 네 제가 또 옷을 좋아해가지고 모자거리가 여기 하나 있고 진짜 여기도 하나 여는 이제 비니들 음. 여기 이제 캔모자들 스 이렇게 있습니다 주도 음. 여기가 거실겸 주방입니다 여기가 한3 0년4 0년된 집인데 보통 조각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라난 이게 왜 항상 집마다 있는지 모르겠어 아좀 그야 네, 이거 좀난이상하게 아, 이런 거 처음 쓰기 한때 유행해졌나봐 그리고 왜다 이런 집은 다 문이 이런 색일까 감성이 있습니다 나름 근데 두분 체리 모델 좋아해 아 이거 네 나나탕 느낌이 없잖아요 맞아요. 여기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반지하예요 오늘 반지하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푼 올라가야 돼요. 아, 그게 너무 불편해요. 저도, 저도 반지하에 사는 사람도있러요반지하가 이런 단점이고 있 습기에 좀 약해요. 맞아요. 습해요. 누수에 약하고 빚을 못 박아요. 그런 단점이 있죠. 대신 장점이 있어요. 같은 가격이면 싸요. 이게 층 하나 올라가면 월세가 10만 원, 1 5만원비싸진다다 맞아요. 맞아요. 맞다 그래요. 그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동 씨는 선택을 약간 넓고 저렴한, 그쵸. 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전 좋은 생각을 할게요. 어, 사실을딱 보시면 이렇게 딱 바로 볼수 있고요. 이게 살수 있겠다. 네, 이해잖아요 샤워, 샤워하면 어, 가끔 어, 이제 어.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 대입니다 아, 이게 보여요. 아니, 진짜 <웃음> 똥 싸다가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눈맞치고 이거 문닫고 하셔야겠네요. 네. 그쵸, 문 닫아야죠. 그리고 세탁기가 옵션이에요? 네, 옵션입니다. 이런 세탁기 청소를 한번 맡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 세면대가 없네요? 네, 세면대 대신에 이제 싱크대에서 그냥 양치랑 세수 같은 건다 하고 자취방들좀 하나 음. 주의하셔야 될게 세면대 <웃음> 없는 집이 세워 많아요 맞아요 저도 없는 집 살아봤거든요 진짜 불편해요 오 근데 전별 불편을 별로 못 느꼈어요 익숙해지니까 <웃음> 그리고 또이집 오시면 이 선반이 무너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반이 무너져이요 무너진 거를 저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무너졌는데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냐면 네. 여기 아래 샴푸로 거의 거치하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웃음>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데 내전도네 3% 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원래 옵션이었잖아요 이런 거 망가진 거는 집주인님께 문의를 드리는 게 맞아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는 꼭 수리하시길 바라고요 화장실이 넓은 네, 편이에요 꽤넓 네, 여기까지 아, 다잘려있고 여기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리자잘안낸 거예요 아, 그쵸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이사올 때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가지고 많이 도와줬죠 그런 적인가요 네? 여자친구 없어지니까 부러져가지고 아, 랑 바라지 않고 그거 좀 슬프네요 냉장고가 있네요 옵션입니다 아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건 나름 이제 이 구린 눈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할수 있고 영둥이 엉덩이 오늘부터 영업 종료입니다 야식 분식 간식 중에 최고는 영둥영둥이 동아리 회장 종료하면서 선물해줬어요 동아리 동아리? 학교 그냥 영상 동아리 대박 본 거실은 딱그 정도 로무 데려가도 돼요? 네 그럼 자취생은 빠질 수 없죠? 햇반 휴지로 이렇게 먹어내요? 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다 사, 숨겨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그냥. 대박사. 역시 자취생. <웃음> 이게 자취생의 현실입니다. 자취를 하고 혼자 살다보면은 저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신발이 이쁜 게 많아요. 또 이제 리플에서 선물해주신 마란스조전 여기 있습니다. 대망의 눈둥이 방을 공개합니다 짜잔. 영두씨의 방입니다. 여기는 불리 원룸이기 때문에 거실, 화장실, 원룸이 딱 있죠. 그래서 네. 여기가 모든 영두씨의 생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제가 이 집에서 가장 특이하다고 봤던 게 조명이 보라색이에요. 마치 다이아몬드를다시키게 하는 그 보라색들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보라색인 이유는 없고요.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핸드폰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박사건 어디있 샀어요? 이거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샀고 안에 전구는 오늘의 집에서 샀습니다. 아 이거 그뭐 뭐더라? 요즘 안쓴 단어인가? 유비쿼터스! <웃음> 유비쿼터스를 <웃음> 여기서 듣게 되네 조명이 이식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좋아서 되게 많죠 아 맞아 런노스 이미지랑 잘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신비할 것 같고 그리고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는 큰 사이즈네요 굉장히 커요 왜 이렇게 있나요? 침대가 넓을수록 좋죠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집에서 술을 자주 먹는 편이어서 친구들이랑 잘때 이왕이면 애들이랑 같이 심장 자기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작업 공간입니다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은 맥북을 보통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로직 사용하세요? 네 로직 사용하고 있어요 네 로직이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저도 배우다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랑 같은 포커스라이트 트와이 맞아요 오 인터페이스 사용하고 있고요 마이크는 좋은 거 쓰나봅니다 <웃음>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웃음> 뭐예요 아이크 LCT240프로라고 한 20만원 정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저는 저도 20만원 때 샀거든요 었어디오테크니과 AT2030 음 그건 아시잖아요 네 샀는데 그리고 리플에서 라이브 한할때 음. 씁니다 아 그래요? 그거 유예는 쓰질 않아요 <웃음> 그리고 이건 뭐예요? 스티브 데스크? 티쇼인 스티브... 파틀? 네혹시 네. 원래 컴퓨터 앞에는 휴지가 있어야 돼요 그쵸 아무래도 네여러 흘리면 닦아야 되니까 네 흘리면 닦아야죠 아씨 <웃음> 웃으면지는 <지나간대>. 건데 <웃음> 아씨 웃어버렸네 그, 맥북 곡 작업하시고 계신거예요아 마침 오늘 곡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이게 아마 12월쯤에 발매될 곡인데요 이제 연말을 기념하는 우리 내년에 잘될 것이다 그 곡입니다 난갈 거야 좀 멀리로 놀때 영두씨 목소리가 오토는 정말 잘 쓰시는 것더라고요. 제가 앨범은다 들어봤는데 센스가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진짜 영두 씨가 더 커지면은 저는 모른 척할까 무섭습니다. <웃음> 글로벌 스타가 될 인재예요. 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라나는 스무 살 좋습니다. 전는물 스무 20, 살이시죠? 네. 전 스물 두 살에 전 창업했어요. <웃음> <웃음> 네, 창업. 좋죠, 맥북. 좋죠. 대단하신 거예요. 꿈을 찾아가지고 가는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맥북, 아이맥을 쓰세요? 네. 역시 아이맥. 좀한 가지 아쉽다고 느끼는 거는 이 암마커트는 낮에서 주무셔서 그런 거예요. 아, 아, 그것도 있고 저는 집이 밝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웃음> 너무 칙칙해 보여서. 저는 한 번도 이거를 신 아, 적이 없어요. 계속 가려놓습니다. 에어컨도 옵션인가요? 옵션이 아니었는데 네. 주인분께서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셨는지 에어컨 안 달고 여름 어떻게 보내시냐 달아드리겠다. 옆집에 있는 거 훔쳐보셨어요 진짜로 대박사건 자 이게 영씨집 소개가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감히 평가를 해보자면 꿈을 가진 20대 딱 그런 집이 아닐까 특히 영둥 씨는 22살이시고 아카기 휴학을 하시고 이제 자기만의 음악을 찾아가면서 꿈을 높이는 그런 음악가의 집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을 문제점이 뭐예요? 일단은 반지하다 보니까 습한 거는 제가 어떻게 관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습하고 습한 거 말고 저는 굉장히 집을 만족 중인 편이라서 저가서도 만족할 것 같아요. 보이자가 너무 싸요. 아니, 너무 싸요. 20만원. 습한 거? 그러면은, 습한 게 제가 솔루션을 해드릴게요. 제습기 사드릴게요. 제습기요 네. 제습기만 있으면, 이 정도 방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저분이 그러니까. 6평, 7평, 이 정도 집은 10만원 아래로 제습기가 있어요. 습기를 맨날 맨날 틀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0 보면은 정리가 좀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빈 박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 안쓴옷 같은 거 넣어놓고 쌓아두면은 아, 보기도 좋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내가 내가 씨를 하는 건데 저 의자 개 짜증 나요. 아이 의자. <웃음> 아니 무슨 이상한 집마다 유니온 잭이다 있어요. 영국 좋아하세요? 저거 엄마가 선물해 주신 건데 어머님 사랑합니다. 저도 이거 좋아해요. 아니 유니온 잭 그래서 의자 안에 가줄게아 좋습니다 이런 집은 접이식이 훨씬 나아요 아 맞아요 접이식의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바로 사러 갈까요? 갑시다 영빙김은 네. 작업하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봉주입니다 네, 드디어 영준 집집을 다 찾아왔는데요 의자 짜잔 이케아에 넣가지고 사왔고요 이거 19,900원이고요 굉장히 저렴하죠? 의자입니다 이저 유니온 잭 같은 거 버리시고요 엄마가 준 건데요 그럼 어머니가 돌려주실 거는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납이 되, 되는 거죠. 네 안에 이미 뭐좀 들어 있어요. 아 그럼 수납장으로 쓰시고 일단 이걸로.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앉아보세요. 그래도 편해요. 신고식 아, 아, 아, 아, 아. <웃음> 신고식. 아, 편하네요. 음! 괜찮죠? 유니온 쪽이 좀더편 아우, 좋다, 좋다, 좋다, 좋다. 편한데? 맞아요, 훨씬 편하긴 하거든요. 야, 아, 그쵸, 그쵸. 그리고 여름옷 넣어야 되니까, 리딩 파스를 사왔어요. 다섯 <웃음> 개. 어... 파츠로 쌓아가지고, 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제습기는 온라인으로 시켜가지고, 아마 이 집으로 아... 배송이 올 거예요. 계습길을 꼭 펴는 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갑시다. 엉덩 씨집잘 보셨나요, 여러분? 네. 네 정말 엉동 씨의 개성이 담긴 집인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성공의 맛을 느낀 다음에 좀더 다른 집을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염원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rting from the b a r o m 입니다끝세요 솔루션 없고요 <웃음> 문제가 많은데 솔루션이 없는 건야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 문제랄 게 자기가 삶에 만족하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자 승리자거든요 제일 모토입니다, 모토 뭐. 네,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 남겨주세요 아 마지막 리뷰요? 근데 저는 평소에 제 집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살고 있어가지고 과연 다른 분들은 우리 집을 어떻게 볼까 친구들은 좋아했었는데 이제 또집 전문가 김홈준님께서는 우리 집을 전문가집 전문가, <웃음> 전문가 김홈준님께서는 과연 우리 집을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제 취향을 존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은 리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진짜 갑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영둥이입니다. 지금 일주일 지난 시점! 제습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게 배송이 옆건물로 잘못 가가지고 며칠 동안 못 받다가 이제 받아서 쓰고 있는데 거의 뭐 지금 목소리도 지금 가라앉았는데 너무 건조해졌어요. 이 자식 때문에 아주 효과가 저, 좋습니다. 집이 작아가지고 이만한 사이즈로도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희 김홈준님 내일의 집! 선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